중심에 음. 비공유 전자쌍도 없고 음, 음. 비공유 전자쌍이 없으면 음. 거기다가 이게 원자가 세 개밖에 없는데 음. 이게 그 가장 안전한 것은 여기로 음. 그러니까 여기로도 똑같은 힘 전해지고 여기로도 똑같은 반발력이니까 음. 직선이 가장 안전한 것 같아요. 어, 맞아, 맞는 말이야. 이거, 정 헷갈리면 이것 떠올리면 되지. 우리, 우리의 곰돌이 씨. 응, 음, H2O. 네. 우리의 곰돌이 씨. 이분은 가운데 뭐가 있으셔? 비공유전자 쌍두세 어, 그지두 쌍이 있지. 두 쌍이 이미 막 이렇게 쌍으로 밀고 있지. 네. 근데, 어, 니네 이제 만약에 이거 설명을 하라고 하면, 안 떠올라 그이우리의 곰돌이 씨를 떠올리면서 아 여기는 비공유 전자성이 없네. 음슴니 음, 일식선이겠네. 응. 갑자기 생각난 건데. 응.